자, 예, 태일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출국하는 게 빡센 부분은 처음이에요. Where is he here? 예, walk out. 어? walk. 어, 와, 국민들 진짜 많다. Where you g o Thailand. Here is domestic plane, not the international. I. It's I. It's I. Yeah. 아, 오케이. Okay. I. 어, 직원분이 여기로 오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아,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네. 어, 국제터미널에서 내렸는데 국내선으로 와버린. <웃음> 아, 그래서 일찍 오는 게 좋아. 어, 근데 금방 그 사람이 I로 가라 그러지 않았나? A B C D E F G H I가 없는데 J인데? H I J I가 어? I가 없네. L L. 어, 아. 인간세, 인간세 아. 이거는 L가. 아 C C. 어 보니까 L도 아니었어요. 저 끝에 P랑 Q. 아 어, 저쪽이었어. 어 경찰들 왜 이렇게 많아? F5. <목소리> 어? <우와 웃음> <Gerilim> 아啊啊啊啊啊啊啊啊나啊啊啊啊啊啊 To Bangkok? Yes. s o me a COVID 19 report. PCR test, right? Yeah. Already checking it. Wait a moment. But if I'm going to Bangkok, uh. should I get the something print? Like the entry report? you don't need print. Ah, I don't need that. Yes. Ah. Vacination paper? The English and then Chinese. Yes, okay. One. Is it alright? Yeah. yeah. In Shanghai. Yeah. Two times. Okay. 아, oh, thank, thank you. and then I don't need to worry about the everything, isn't it? Yes, good. 아, that's good. Do you want to i o n or Windows? Window is more better. Anyway, just Bangkok to two hours, isn't it? Right. Ah, yeah, Window. Uh, so, but this bank is over with yeah yeah i know only 390 390 yes oh it's quite expensive uh, something happening yes so you need to double check in the 90 number 90 oh, okay that okay. high 어저께 받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 검사 네거티브 나왔고 이거 종이 하나 봤는데 800원 <웃음> 한국돈 800원 조금 당황스럽긴 해도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 자 이제 타일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슝와가시치기하네 아니 이거를 이거를 저 남자 이거를 열고 갔어. 와세치기 하는 방법도 진짜 가지 가지다.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아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사람들, 어, 진짜 빡세게 검사하고 있어요. 저기에서 가방 검사 한번더 했는데 여기서 한번더 얼굴 검사하고 저기 나가가지고 한번더 검사해. 이렇게 출국하는 게 빡센 거은 처음이에요. 예 네. 마우스. 谢谢谢谢，我谢谢哥。晕了。 아, 응. 응. 응. 응. 응. 응. 여기 옆에서 계속 새치게 하려고 박지고 있는. 자, 아, 아 가는 거 봐봐. 형 가는 거 봐봐. 봐봐 지금 가는 거 봐봐. 아 지금 한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뭐야 어? 아.. 저을 저렇게 세치간 안해 얘네들은 진짜 줄서라는 말을 못 알아먹나? 못 알아 채치기만 당하다가 지금 여기서만 지금 30분 잡아먹었어요. 아, 진짜 짜증난다. 다신 보지 말자, 중국이나. 아, 체크하는 게왜 이렇게 많아? 아, 미쳤어, 사람도. 지금 7시에 나와서 지금 10시 40분이니까 총 3시간 40분 와 빡세다 빡세 한번더 여기서 검사를 하네요 한두 명이 이제 제 바로 앞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앞에 보면은 한 50명도 더 넘게 있어 이게 말이 돼? 50명이 새치기를 했다고? 중국에서는 절대 선량하게 사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전부 다일 다 때문에 간다고 그러고 관광이라 그러면은 아예 안 들어 보내주나봐요 전부 다, 다 일하는 사람 밖에 없어요 여기 하긴 지금 관광으로 안 보내주겠지 그 업무에 대한 정가를 확인합니다 감사다 안녕히 가십시오 사람들 다 이거 검사하다가 뭐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의심적다 하면은 옆으로 데리고 가지고 무슨 지장도 찍게 하고 완전 강압적이에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 다 얘기했었을 때 관광이란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전부 다다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여기 가는 이유가 뭐야 했었을 때, 전부 다다일 때문에 간다고 그래. 모든 거다 끝내는 시간. 4 시간. 오케이. 중국에서 지금 외국으로 가기가 진짜 이렇게 빡세요. <놀라> 외국인은 왜 이러고 있는거지? 不能去吗可以去就是比较严比较严格可以去啊难吗嗯比较难比较难比较难嗯您是哪儿的人韩国的去旅游吗现在吗去泰国旅游吗啊对对对对对听到我的很多客人他们说嗯现在中国人不能去外国对比较比较麻烦嗯观光不可以工作可以对啊对 김극 r e o s p o n e s t a d c h n e a h It's alright. <laughs> I know. a ah, Okay. okay. <laughs> saw دیکھا ครับ I'm expensive 이잖아? Huh? Expensive. It, it, it is s h o expensive. Yes. Yeah, yeah, yeah. Yes, yes. If you go inside the bank, it's I think they don't charge you any fee. Ah. Oh. Hello. Even outside Have a n h But here is e yeah. <웃음> 아, 그럼 8만 원만 해야겠다. <웃음> 자, just this one. Uh, 8,000 80, Korean o 1,584. 이거 만원이 진짜 비싸다. 땡큐 바이바이 카쿤 카. 뭔가 공항이 조금 신기하게 생겼다 생각보다 인도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환전이랑 유심카드는 공항 내에서 하면은 호갱당할 수 있다고 그냥 밖에 나가서 하는게 제일 좋다 그러네요 아 <웃음> 매일이 w e r e n o t living in Thailand, don't need to test it. Because in China, every every day testing it. Really? Oh, annoying. <laughs> terrible. You going to nearby my place or? To COVID, to COVID. 갈게. 음. 괜찮아. 야. 음. 야. 여기. 가 포트 500 파이. IP 하이웨이. 오케이? 아유. Where is he here? Yeah. What h What? This way. Yeah. 0 0บา Yeah. Now? Yeah. I, I need to go to here. 5 0 0 1 0 Yeah, m n e y e a m Oh, m n a e 1 0 Oh. 0 0 100 100 100 100 Oh. Go Go Go. Yeah. Yeah. 아이씨, 카쿵카얘가 아. 제가 한달 동안 생활 할 곳, 아이 카라 부킹 패스 포 i 패스 포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 오케이, 오케이, 카 오케이, 오케이, 카오케 s 오 o 이카 오케이, 오케이, 카 오케이, 오케이, 카 오케이, 오케이, 카 오케이, 오케이, 카 오케이, 오케이, 카 오케이, 카 오케이, n 카 오케이, 카 오케이, 카 오케이, 카 오케이, 카오 h a n k y 카 오케이, 카오카오카오카 구스 시신데 Thank you 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네. 시시 카레 아, 미쳐버린다. 너무 쪽팔린다. 가장 중요한 유심을 만들러 가야겠죠. 제가 있는 그 호텔 빼고는 다 태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여기 근처에가 외국 사람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중국보다는 덜 끄끗하고 한국보다는 끄끗한? 와. 이게 무슨 일이야? This one for three months. Three months? Yeah. We don't 어? h a two months. Two months. Um. 535 000. 10%에 맞춰. 3 months to be okay. I don't need 3 months yet. u c cheaper. Much c h e a p 만드는 것도 되게 쉽고, 직원분도 되게 텐션 넣고 되게 좋은데요? 일단은 감사하다는 거를 이렇게 막두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감사하다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고맙네, 뭔가. <웃음> This is mango, right? How much is it? 120. Uh? Can I get a one? 코코넛, 응. 아. 양동절 응. 응. <웃음> 여기는 태국 편의점이고, 이게 한 번도 못 봐본 그런 술이어고 이거 한번 마셔보려고 하는데, 53바트면은 한국 돈으로 한 2,300원 정도 하나? 아, 이렇게 두개 해서 101원. 그럼 이렇게 하면 한 4,000. 나는 망고만 줄줄 줄 알았었는데 또 밥도 주더라고. 오. 일반 망고랑 뭐별반 다를 거 없는데 생각보다 덜 다네 약간 조금 밍밍한 카스? 먹는 거니까 좋겠지? 망고 있다가 뭘 찍어 먹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음 콜라밥이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딱한끼 식사용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만